천일입니다 천일 어, 오늘은 그 양력 양육. 양력으로는 12월 29일이고 음력으로는 그 7일 7일 맞나? <웃음> 어, 제가 방금 인사했는데 헷갈리네 아, 12월 7일 병진일 병진일 아침이에요 아 어, 이제 천일이 이번 주까지 날마다 일수를 이렇게 찍으면, 어, 한 2주? 2, 2주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예, 이겁니다. 신은, 아니, 신이, 신이 아무리,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자손이나 중생이나 제자가 못 따라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 그얘기에 응? 응. 오늘도 연을 춥다고 하는데, <웃음> 어쨌든, 그, 주의, 아,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에요. 건강. 아시죠? 자, <웃음> 오늘 얘기 해볼까요? 아, 신하면, 저래 있지만, 조상신이 있고, 응, 음, 가깝게, 조상신이 있고, 또 천신, 천신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근데 어느, 어느 집안, 자손이든, 그, 중생이든, 제자든, 누구든지 간에, 얼고게얼고게잘 아, 가면 잘 가면 당연히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하늘에서 돕고자 해요 돕고자 해 근데 그 자손이나 제자나 그 중생이 그걸 못 알아들어 못 따라줘 알지를 못해 알아도 안해 이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신들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가 안 하는데 지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도와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 아파서 약을 먹어. 약을 먹으라고 약을 주어, 이제. 주는데, 지가 안 처먹어. 그 약을 먹어야 낫는데, 어, 지가 안 처먹는다고. 그러면, 안 처먹는데 그게 아픈 게 나아요? 안 났잖아. 안 나니까 어떻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 맞다. 전에 전일이 그, 그 계룡산 그 대자 대자 올라갔다 와가지고 바로 그 이제 꿈으로 이제 어알 보여주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약을 두 병인가? 이렇게 파셔가지고 내가 사갖고 왔고 그리고 이내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다 오시더니 알약을 딱 줬어요. 알약을 딱 주면서 야너 먹어 이거 빨간약이 했었어요. 어나 싫어 안 먹을래요. 어나약 먹기 싫어요. 그래서 천일이 안 먹어 이제. 안 먹었다고 쳐. 그러면 어떡해. 천일한테 이루어게 있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이루어 게. 그 할머니 딸에는 천일한데, 천일한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을 주셨는데 천일이 안 먹었어. 이 천일이 나쁜 놈이지 목청한 놈이고, 응?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 문제라든지, 건강, 건강, 건강 문제라든지, 뭐, 아픈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라도, 응?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그 꿈에서는 천이 결국은 먹었어요. 천이 뭐, 그런 거뭐 먹으라면 안 먹지 않아요. 천이 아무리 먹기 싫어도 어른들이 먹으라안 먹어요. 응? 어? 어른들이 먹으라면 먹어. 응? 어? 눈찔끔 같고 도 먹어요. 그때 약을 딱 주면서 먹어서, 알았어요. 이따 먹을게. 했더니, 할머니가 짝 자르면서 여기 지금 당장 먹어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먹으면 되지 뭐. 래가지고서는입탁 털어놓고 물 같은 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응? 이 약이나 또이 천일은 이 시작일을 가면서. 이 약사줄, 약사줄에, 그, 약사 원력, 줄력, 이게 강하다 보니까, 아픈 거고쳐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늦으셔가지고 천일을 딱 붙잡고, 수술대, 늦혀요. 수술대. 그럼 막, 착, 착, 착, 착 해가지고, 막, 수술도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네. 천일은 머리를 갖다가, 다른 걸동 말이 시식하더라고 자,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별 생각 안 하네. 이렇게 <웃음> 신들은 재자나 중생이나 누군가 이렇게 잘 가면 자꾸 도와주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상신은 도와주는데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조상신은 당신들 고난 안쪽, 조상신은 자기 집안. 요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신, 하늘의 신, 하늘에 계신 신들은, 천신들은 조상신보다 레벨이 크고 높아요. 높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사무소 직원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청 직원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시청 직원이 할수 있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사무소 직원 권한보다는 구청 직원 권한이 더 크고 구청보다는 시청 직원 권한이 더 크다. 이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전일이 여러분 또 아침 에사전안에 실장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면서 이제, 이제 해가 올라오네 아, 인사를 올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지금 아쉬웠던 제자 아쉬웠던 중생 생각이 이렇게 나서 그 중생을 애라는 중생이 있었는데 그 중생을 살리려고 그 제자, 제자예요 그걸 살리려고 어, 천신 응 천신 자기 조상신이 아니야 천신께서 살려고 천일이라는데 천신 데려다가 툭 던져놨고 응? 책임지고 케어해 주라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봤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단 마음이 약해요 나 약해 약한게 뭐 좀 착한 거 둘째치고 나약해 어? 나약하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 걸어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요즘 말로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어떻게든 일어나서 다시 가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포기. 신들께서 도와주고 챙겨주려고 해도 본인이 포기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도와줘. 어떻게. 그래서 천일이 케어를 하고 그런 와중에 딱 보니까 벌써 그집 조상들이랑 조상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신들이랑 그 중생이자 제자인 그걸 어엿벽여가지고 살펴주려고 하는 양반들이 천일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들을 쫙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일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2, 3년을 보자 응? 2, 3년 2, 3년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고 어, 괜찮다. 지금 네 어려운 시, 처지와 네 여건, 주변의 일들 이런 거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까 멘탈이 약하다그랬어요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의 제자로서, 응? 그걸 왜못 믿냐고. 왜못 믿어?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나약하다 보니까, 응? 어, 될까? 진짜 될까? 하는 이런. 전에 그 저저분 저, 어, 저 편에 신과 믿음이라는 그 얘기를 천일 했어요 어? 그런 타이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믿음 믿음 진짜 필요해요 필요해 아까 얘기 똑같은 거예요 약을 줬는데 안 처먹어 왜안 처먹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군대 말로 그거 있어요 어? 까라면 까라고 응? 까라면 까라고 이 얘기가 있어요 군대 용어예요 하, 속된 말로 하라면 하라이거예요. 야해하 말하고요 그냥. 오뭐 때문에 뭐하고뭐 때문에 뭐 대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도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고 자기 인생 쫑치는 거예요 이제. 쫑치는 거야. 신에게 의지를 하고, 의탁, 맡기고 했으면, 그냥, 숙된 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신은 도와줘요. 도와줘. 근데 문제는 신께서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신이 강제로 밥을 떠먹여줘 신이 잠자리 깔아주고 내가 거기서 자라 그렇게 아니라고 신은 밥도 안 먹여주고 잠자리도 안 깔아줘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가 해야만이 신께서 주는 걸 갖다가 받고 챙기고 내가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예전에 가끔 가다가 저기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것들이, 짤도 없는 것들이 그러죠. 자기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뭐가 준비가 돼? 준비가 된게구나 어? 준비도, 아, 준비가 안된 대통령이 그런 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꼴이 이모야 안 되는 거예요. 응? 준비도 안된 것이. 제자? 마찬가지예요. 기도 왜 하는 거야? 기도. 응? 기도하는 이유가 뭐요 업장 소멸하는, 그, 업장 소멸 기도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언제든 여기 땅할수 있게끔 정화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그러한 내용이 뭐냐? 자꾸 그 기도예요, 기도. 응? 그게, 그게 기도라고. 그렇듯이, 신들께서, 신들께서 하늘에서 도와주고자 나서고 움직일 때는 내가 같이 움직여주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처리 얘기했자, 도라함이 타버리고, 나가리라고. 나가리요. 도라함이 타버리고. 말짱 꽝이고. 아셨죠? 응? 지금 당장, 어, 지금 당장, 지금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신들이 도와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근데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믿음과 기도와 참회와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앞만 보고 걸어갈 때는 어때요 신들이 살피시고 도와주면다니까아 음? 정작 남들은 안 도와줘 탈인데 아니 본인은 신들이 도와주고 살펴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못하고 자빠졌단 말이야요 지가 안 하고 있어 응 지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러놓고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뭘 어떻게 참아까한 중생이죠 응? 꽉꽉한 중생이 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음. 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조상신이 됐든 천신이 됐든 누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여러분들을 돕고 챙기고 어? 해주고 싶다 이거에요 근데 개사가지를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에? 개사가진 열해. 열해. 그랬을 때 뭐예요. 각자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주는 그 타이밍에 내가 딱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응. 오늘 여기 여기 여기까지예요. 오늘 해가 뜰러나 햇볕이 방 안에 좀 들어 들어오네. 요거 요거 옆 요거 요거 옆이에 햇빛 들어온 거야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잘들 보내시고 아, 벌써 목요일이 이제 응. 내일 금토 일일 마지막. 잘들 보내시고 아, 신이 돕고자 할때 하늘이 돕고자 할 때. 알아듣고, 행하세요. 응? 신은 도울 만한 중생과 도울 만한 제자를 돕지만, 돕지만, 정작 본인이 믿음이 부족하고, 멘탈이 약하고, 응? 실행력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말짱 두루묵이고, 그럼 언제까지나 그게 유효하냐? 기가안 해. 어? 기한이 있어. 기한이 있어요. 무작정 신들이 기다리고 있어? 절대 안 하지. 아셨죠? 야, 넌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알았죠? 따라서 해봐. 낙동강 오리알. <웃음> 여기까지. 좋은 날 보내시고.